자 이번에는 C 포지션 G 폼 스케일 레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 키에서 G 폼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오프레 오퍼지션 있는데 해보면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자리가 여기가 도 자리가 되는데 라, 디, 도, 도 자리가 되는데 도가 어, 파 자리까지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도, 대, 미, 타 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칸, 한 개씩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자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운지를 보면 134, 134, 14, 124, 124, 134 이렇게 자리가 나와요. 운지를 보시면 14 하면서 이렇게 한 플랫. 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운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오는 운지가 나오는데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운지 잡을 때 그때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먼저 운지를 익혀야겠죠. 입으로.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묶어야 되죠.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이렇게 묶어지죠. 1, 3, 4, 1, 3, 4, 1, 4 1, 2, 4, 1, 2, 4, 1, 2, 4, 1, 3, 4 이렇게 묶어집니다.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1, 3, 4, 1, 3, 4, 1, 4 세줄 묶고 1, 2, 4, 1, 2, 4두줄 묶고 1, 3, 4, 한줄 묶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3, 4, 1, 3, 4, 1, 4 1, 2, 4, 1, 2, 4 1, 3, 4 이렇게 묶고요. 시작! 1, 3, 4, 1, 3, 4, 1, 4 1, 2, 4, 1, 2, 4 1, 3, 4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134 134 14 124 124 134 이렇게 묶어집니다. 자, 저는 이제 세 번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입에 붙을 때까지 또 무한반복. 그죠? 134 134 14 124 124 134 이렇게 하시면서 무한반복 하셔가지고 입에 먼저 붙이세요. 자, 어떻게 다 외워지셨나요? 아까 운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운지가 1, 3, 4, 1, 3, 4, 1, 3, 3자리예요3 자리인데 이걸 3으로 잡게 되면 이게 3번 줄에서 9플랫으로 잠깐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1번 손가락이 가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3번 대신에 4번을 먼저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4번을 잡는 순간 1번 손가락이 9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1번 손가락 잡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그래서 해보면 천천히 해보면 1 와서 4번 잡으면서 1번 손가락이 가죠. 1, 4 이렇게 1, 4 가는 거죠. 1, 4 그죠? 1, 4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가면 1, 2, 4, 5죠. 그리고 다시 2번 줄에서 와야 돼요. 그러면은 1, 2, 4번을 잡는 순간 1번이 와요. 그죠? 1, 2, 4 와서 또 1, 2, 4 그러면 다시, 10포, 다시 10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체 히 다시 해볼게요. 1, 4 와서 잡는 순간 1번이 9포지션으로 가고 1, 2, 4번 잡는 순간 다시 1 0플랫으로 옵니다. 또 1, 2, 4그 다음에 1, 3, 4 해서 끝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1 3 4 까지 갔죠 그러면 1번을 잡고 1번 잡는 순간 4번이 옵니다 4번이 와서 4를 잡고 딱 가는 거예요1 4 1 4 1 4 손가락 가는 연습만 1 4 1 4 1 4요 연습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1 2 4 5죠 그러면은 1 2 4 가면서 다시 오는 연습 C 플랫으로 다시 오는 연습 1 2 4 왔죠 1 2 4 왔죠 1 2 4 요렇게 는 겁니다 1 2 4 1 2 4 요렇게 오는 연습을 좀 하세요 따로 1 4 따로 하시고 1 2 4 따로 하시고 좀 되면 그 다음 연결 1 4 1 2 4 1 까지 다시요 1 4 갔죠 1 2 4 왔죠 1 2 4 요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여기에 이제 부분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이 좀 이렇게 따다 다시 1 4 1 2 4 1 이렇게 오는거가 손이 착착착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들어오면 스케일 전체로 들어오면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지금은 한번 제가 그냥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끊어서 해보면 1 3 4 1 3 4 1 4 같죠? 1 2 4 1 2 4 그죠? 1이4사 이리사, 이사 이리사, 이리사, 이리사, 이리사, 이사 이리사, 이사 이리사, 이사 이리사, 이사 이리사, 이리4 1리사 요래 되는 겁니다. 그래 서 손가락 번호가 익숙해질 때까지 역시 무한반복 잠시 정지시켜 놓으시고 무한반복 연습하세요. 10번 해보고 안되면 20번 21번 해보고 안되면 30번 안되면 50번 100번 안되면 200번 300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큰소리로 개명창 하시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시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코치 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자운지가 어떻게 기타에 착착 달라붙고 있습니까? 착착 달라붙을 때까지 그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100번, 200번 무한반복하셔가지고요. 음. 자, 이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개명을 붙인다 그랬죠? 개명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레여 레. 레, 미, 파, 솔라, 테, 도, 레. 미, 파, 솔라, 테, 도, 레, 미, 파. 이렇게 갑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볼게요. 레, 미, 파, 솔라, 테, 도, 갑니다. 자 끊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미파솔라테도레미파솔라테도레미파자 한번 더요 시작 레미파솔라테도 한번 더요. 시작! 레미파솔라테도레미파솔라테도레미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날아다닐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100번 200번 큰 소리를 읽으시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큰 소리를 읽으시면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코치 해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큰소리 읽으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요. 몇 번, 열 번, 스무 번, 백 번, 이백 번안 되면 천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손이 제 손보다 더 많이 더잘 날아다닐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